우와 그금 열쇠 미션 귀엽다 근데 이 사진을 재현하세요 이렇게요? 이거 쉽네요 아, 오케이 열심히 응원해줘 오케이 자들어잘 응? 있어? 있어. 그러면 정말 열게개응 음. 어머 <웃음> 아아그개다 <둘이> 인제구나 <웃음> <미세구나. 웃음> 이 정도는 괜찮지 근데 진짜 <웃음> 아무도 안 온다 먹이를 어디서 가야 되지? 코인 먹이 좀 주세요 사합니다 어? 자 하나 둘셋 먹이가 생겼어 어머나 먹이가 생겼어 어머나 먹이가 생겼어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 그래 와 잠깐만 잠깐만 늦진아 잠깐만 먼저 한 번만 해줘 이리 와밥 먹자 냄새를 잘못 맡으려나? 응. 류진아 나 보여? 근데 새들이 안 오는데? 아 얘네들이 고도하네 잘안 오네 너무... 아니면 류진아 저기에 올라가야 될 수도 있어 조금 이리와 이리 웃는데 어? 어? 왔어 이리와 이리 웃는데 그 성공이죠? 와, 잠시만 에이, 귀여워 빨리 왔었어야지 응? 우와 와 진짜 신기해 유진아 근데 진짜 예뻐 좋아요 와저 극복할 수 있어요? 저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솔직히 이건 열쇠 한 10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여워 그러니까 애들이 쬐끄만 하니까 귀여워. 처음에 날라왔을 때는 깜짝 놀랐는데, 약간 조일 때 약간, 우! 하는데, 알파카 먹일 때보단 나아. 아, 그래? 손바닥이 <웃음> 얼얼해. 얘는 앞니 왜 이렇게 돌출이야? 나한번더 가야겠다, <Ancient ale> <웃음> 귀여워. 와 신기해 팔까지 가 해보면 나 있는데 잠시만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얘들아 나못봐저 진짜 큰 맘먹 저 진짜 열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음, 여기 어? 어? 귀엽지? 이거 은 뭐다 예요 신기하다. 와, 신기하긴 하다근데 여기 공간에요? 어, 뭐가 있지 힌트가? 알겠어? 뭐야? 새. 뭐지? 뭐가? 거기 개수 이런 거 응. 아니겠죠? 뭐야? 너희한테 있대 뭔지 알아? 얘만 먹으면 안 되잖아. 세모이 자판기 안. 아, 진짜, 진짜 용감했어. 얘네 나, 나 백, 나. 그, 그 백설공주 뭔지 알아? 뭔지 어. 알지? 약간. 뭔지 알지? 어. 뭔지 알지? 어. 뭔지 알지? 어. 되게 동화 같다. 애들 한 번에 가는 거. 어, 이제 나오니? 어? 세모의 자판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야야야야야야뭐야뭐야 뭐야. 빨리 뽑으라는 거야 뭐야 얘들아 미션 성공 안 했어 아직? 언제 나와? 그럼 킥고잉 킥고잉 킥고잉 웟 아아 아아 현금 열쇠 이거 완 이거 처음이야 근데 하나에요? 거의 두 명인데 얘만 먹으면 안 되잖아 세모의 자판디안 <웃음> 진짜 너무 수고했어 In my pocket 식사까지 진짜 나이스 우리 너무 잘 왔어 어. 그러면 국밥 먹어봐야겠다 한우 국밥 두 개랑 뚝불 하나? <웃음> 진짜요? 아니면 한우 국밥 하나 하나 뭐 한우 육회 하나 이런 식으로 저희 국밥 두 개랑 한우 육회 하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난 먹을 때 이거 아, 머리 괜찮아? 난 먹을 때 머리 묶어야 되는 소리 좀 우리 자 <웃음> 눈을 딱 잡고 우리의 이렇게. 안 돼요. 저희가 저희 얼마 안 보여. 하이 컨택을 막아요. 맞습니다. <아이컨택을 막아요>. <웃음> 그렇지. 나 국밥 기대된다. 김치를 먼저 하나 먹어볼까? 김치를 내가 어렸을 땐 잘라 먹었거든 언니. 어. 근데 그 맛이 그안 나. 하나를 안 통째로 <웃음> 먹어야 돼. 짜더라도 이거 통을 먹어. 진짜 근데 그래야 그 맛이 나온대. 짜한 건가? 뭐 맛이 달라지? 어, 짜... <웃음> <웃음> 그렇지 않았대 와, 잠깐만 양념 갈비 먹고 싶어요. 양념 소갈비 생각나는 것이야. <웃음> 제가 근데 진짜로 아까 못하겠다고 말씀드릴까가 진짜 입 밖으로 나올까말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윤아 타는 거 보고 윤화 타는 게제 눈에 보였거든요 아무튼 간굿 알파카 팀좀 좀 기대되긴 해요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알파카는 뭐해요 가서? 먹이 줘요? <웃음> 너무 귀여워 진짜와 이렇게 좋겠다. 이렇게 약간 지금 불안해요. 뭔지 아시죠? 행복하면 되게. <웃음> 뒤에 어떤 걸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맛있는 걸. <웃음> 이게 편하게 식사를. 음 안녕하세요. 아, 난 맛있을 줄 알았어. 그냥 그네 타고 먹었거든. 아, 류진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음. 그치? 속이 뜨겁네 소기. 와 진짜 풀려 근데 아침부터 한거 진짜 많다 오늘 진짜 많이 했어 알파카 귀여웠어 저기 멀리서 갑자기 무슨 <웃음> <이분을 웃음> 거의 아프리카 거의 사랑해는 것도 귀여웠어 우리 열쇠 참 많이 모았다 진짜 많이 모았어 근데 그걸로 뭐 하는 건지가 나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뭐 혜택이 있다 하셨는데 무슨 혜택? 난그 생각했어 열쇠를 열심히 찾고 설마 제이가 <웃음> 열쇠까지 훔쳐서 <웃음> 그럼 이제 그냥 훔쳐가라 그럴 것 같아 가져가 <웃음> 우리가 열심히 모았지만 용서해줄게 <웃음> 거의 <웃음> 뭐, 우리가 찾은 거다 <웃음> 계속 그래? 자기가 가져가? 아, 그니까 자기 어, 무슨 일계미야, 뭐야? 일계 <웃음> 우리 이용해 먹은 거지 아, <웃음> 배고프다 나도 당 떨어져 아, 맛있겠 감사합니다 제가 패션턴홀체이드 좋아하는데 아, 좋네? 네, 저거 볼까요? 분위기도 있고 기분도 좋고 음다 맛있어 음. 맛있지? 음. 진짜 아, 맛있어 진짜? 음. 아잘 아, 저희를 여기 데리고 온 이유가 있었군요 아그 초콜릿이 어느 정도 났을지를 모르겠네 아니 우리가 땀만큼 미션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겠지 근데 제가 듣기로 저그 그네를 무사히 탔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못 탔을 것 같단 거 말이죠 내 생각에 내 생각에도 왜냐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아 혼자 타지 않았을까 또래도령이가 어떻게 꼼수랑 애교를 써서 결국 열쇠를 받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먹어 이거 <웃음> <너> 먹어 <웃음> 자 있지! <웃음> 시작! 있지! <웃음> 이리! 아! 이 아!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있답니다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이 오렁차게 읽어줘 오. 알쓸 신조어 문제 풀고 마시는 음료와 디저트 획득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약한 거 알지? 어, 알지 알지. 제가 이 중에서는 오. 잘하는 편이에요 <웃음> 맞아, 나도 이 중에서 잘하는 편인 거 같아 하지. 근데 알쓸이 아, 뭐야? 알아도 뭐 쓸모없는 뭐 신조어 뭐, 뭐라 알쓸, 뭐라고 알쓸 쓰, 알아도 쓸모없는 아, 알아도 쓸모없는 신조어 그니까. 이것도 개인전이에요 아, 그럴 순 없어. <웃음> 그럴 순 없어. <웃음> 그럴 순 없어. 나, 그럴 순 없어. <웃음> 네? 신주아 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아무 별가주 버카충이야 버카충. 버스 야 버카충은 언제적이야? 스카드 춘자. <웃음> 야나 전주에서 <웃음> 연습생 생일 때 버카충한 거나 있는데. 버정 버정 아시나요? <웃음> 그거요. 뭐?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웃음> 아, 아,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오좀 괜찮았어. 지금부터 문제를 들려드릴 건데 유지! 아 유나 유나! 유나! 기아 선배님 재앙이 올 거야 아! 나 저거 알았는데 이걸 줄인다고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I can do it 오노라노. 오노라노. 네? 모노라노 모노라노 네? 모노라노? 네? 모노라노? 오늘 하루... 모노라노? 오더라노 아니 저약 단어 자체를 제대로 못 들었네 오늘도 이런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오늘 하루 오노라노 오노라노 모노라노? 오자노 처음부터 너무 센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 아니에요? 텍스트로 거 아니에요? 보여주셔도 저희 어차피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텍스. 모노라노 오노라 오노라노 저런 게 저런 말을 쓴는 삶이 있어요? 아! 저런 게 저런 말을 쓴는 삶이 있어요? 아! 아 오늘 놀아라 오늘 오! 놀줄 아는 놈이군 오! 놀줄 아는 놈이군 정답 응? 진심이에요? 그오놀줄 아, 진심. 아는 놈이군 이걸 줄인다고요? 아 오노라놈 오노라놈 아 이거 한 문제 하나씩 주신다고요? 와 <놀라> 잠깐만, 그렇게 하시면. <웃음> 승백이 오케이! 아, see you a g a 스 n I'm doing i 스 s 스키 불 나게 스스제제 j e c 스 s u b j e c 제 Subject. s u b 블레이저 제거. 네. 네. 아 진짜 약한 방법 방금... 어? 수수수불 <웃음> <웃음> 아! 아! 유 유나, 유나 유나 유나. 아! 유나? 유나? 와. <웃음> <웃음> 얼른 가봐. 네? 비 오면 가 걸려 태세 전전병원가불병원 같은 이나 불타는 봐병이에 가봐. 다다